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거북이 먹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아니나 다를까 매년 이맘쯤 되면은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특히 이런 가을이나 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면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히터나 UV램프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중에서도 UV 램프 보다는 히터가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거북이가 몸이 아프다거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도 밥을 좀안 먹을 수가 있겠죠 보통 보면은 거북이가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거의 뭐 이제 수온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드리는 답변이 히터를 조금 신경을 써라. 히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히터도 보면 은또잘 망가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히터를 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물이 제대로 데워지지 않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터를 가장 먼저 점검하라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제 거북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보면은 대체로 거북이를 다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뭐 이제 전해 드린다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다른 의견들도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거북이가 밥을 잘안 먹는다거나 할 때에 본인의 경험담 우리집 거북이는 뭐 이런 경우에 밥을 안 먹었었다 또 몸이 뭐 아팠을 때 밥을 잘안 먹었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보시고 참고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제 영상에도 거북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라던가 히터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새롭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그런 영상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들도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거북이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거북이가 밥을 잘안 먹었는데 뭐 어떻게 하니까 잘 먹더라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서로 정보를 조금 공유해 주시면 아마 이제 거북이를 새롭게 입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영상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